오늘 내용은 약간의 논란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충전기 회사들이 홍보하는 내용들 있죠. 그것을 다 뒤집어 버릴 거예요. 음. 안녕하세요.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m 지용입니다 요즘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PD 충전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PD 충전기는 초고속 충전은 물론이고요. 충전전압이 19V인 노트북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보시면 옆에 C타입 단자로 충전하는 포트가 있어요. 그런 제품은 충전이 가능해요. PD 충전기 하나만 있으면 카페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편하죠? 노트북 충전기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네이버 쇼핑을 검색하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PD 충전기가 나옵니다 간 GAN 소자를 사용했다는 충전기도 있고요 PPS를 지원하는 충전기 접지를 했다는 충전기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충전기를 골라야 할까요 오늘 내용은 약간의 논란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충전기 회사들이 홍보하는 내용들 있죠 그것을 다 뒤집어 버릴 거예요 충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최대 출력입니다. 보통 65W, 100W, 150W 충전기가 있어요. 출력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비싸지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만 충전을 한다, 아니면 스마트폰 두 대, 또는 스마트폰이나 LED 조명 같은 걸 충전한다, 65W짜리로 충분합니다. 참고로 스마트폰을 제외한 다른 제품들 있죠. LED 같은 거. 그런 거를 PD, 충전 포트에 꼽으면 배터리가 고장 날수 있어요 PD 충전 포트는 전압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노트북 한 대에 휴대폰 한 대를 충전하고 싶다 그렇다면 100W급 PD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노트북은 여기 보시면 노트북에 C타입 충전 단자가 있고요 노트북을 한대 꽂고 그리고 휴대폰을 하나 꼽아서 충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소 100와트짜리가 필요해요 노트북 두대를 동시에 충전하려면 최소 150와트급 듀얼 PD 충전 포트를 가진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트북 두대 충전시키실 분 있나요? 간충전기와 일반 충전기 간충전기는 지라갈륨을 반도체 칩으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베이서스와 유그린 제품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고성능 레이더 같은 거 아니면 레이저 그런 데 사용하는 간소자는 이 실리콘 소자 보다 에너지 갭이 커서 발열이 적고 높은 출력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소자는 일반 실리콘 소자 보다 매우 비싸요 그렇다면 간 충전기는 실리콘 소자를 사용한 충전기 보다 과연 좋을까요 그럼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간 65와트 충전기와 펄컴 100와트 충전기 중에서 어떤 제품의 충전량이 많을까요 아닐까요? 65와트와 퀄컴 팩 아... 아... 6 5와 아. 아... 100와트짜리가 충전량이 많습니다. 100와트짜리가 네. 더 많은 제품을 충전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문제 간 100와트 충전기와 퀄컴 100와트 충전기 어떤 제품이 더 많이 충전할 수 있을까요? 오... 어... 동일해요. 100와트 전어 아... 최종 출력이 100와트 전어 뭐가 달라? 어... 세 번째 문제 간 150와트 충전기와 퀄컴 100와트 충전기 둘중 어느 제품이 더 많은 제품을 충전할 수 있을까요? 150W. 당연히 150와트 충전기가 더 많은 제품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왜? 출력이 높으니까 간은 마케팅을 위한 떡밥일 뿐이에요. 일반 사용자에게 중요한 건 어떤 소자를 사용했냐가 아니라 그 충전기의 최종 출력입니다. 관심이든 실리콘을 사용한 퀄컴 칩이든 1 0 0와 출력이면 1 0 0와 출력으로 충전을 해요. 차이가 없어요. 한가지 더. 간칩은 변화 효율이 좋아서 발열이 적고 전기 소비가 적다고 합니다. 흥보하는데 그렇게 나와있어요. 이것도 말장난이에요. 그 PD 충전 소자는 DC를 DC로 변압하는소자예요 DC 2 0볼트를 GC5V로, GC9V로, GC12V로 변압을 해주는 숫자예요. 스마트한 소자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충전기를 어디에 꼽아요? 노트북. 아니, 그 전에 쓰려면 아, 20... 가정용 220V 소켓에 꼽습니다. 네. 그러면 PD 충전 소자로 가기 전에 무슨 과정을 하나 더 고쳐야 돼요? 가정용. 가정용 220V 교류를 DC 20V로 변압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네. 간이든 실리콘이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열은 소자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간이든 실리콘이든 동일합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출력이 동일하고 충전기 사이즈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칩을 써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돼요 굳이 간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듀얼 PD 포트를 가지고 있다는 제품이 있습니다. PD 단자가 두 개예요. 그런데 이 충전기의 최대 출력은 100W입니다. PD 출력은 최대 65W까지 나옵니다. 뭐 간집을 사용해서 100W까지 나온다는 라 제품이 있지만 아니에요. 이론상 100W고 실제로는 65와트가 한개예요 그렇다면 100와트짜리에서 65와트짜리 PD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쓰지? 네. 너무 많잖아 네. 네. 즉 100와트 제품에서 듀얼 PD 제품은 어... 쓸모가 없습니다 네. 물론 핸드폰 두 대를 동시에 충전한다 그럴 때는 약간 도움이 되긴 합니다 충전기를 보면 220볼트 연장선을 꼽는 타입이 있고 충전기에 220볼트 플러그가 달려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게 편할까요 물론 여기 전선이 없고 바로 220볼트 플러그가 있으면 깔끔해요 예뻐요 편리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저를 보세요 이 책상 위에 콘센트가 없습니다 콘센트는 책상 아래에 있어요 만약에 여기 220볼트 콘센트가 있었다면 우리는 이 위까지 콘센트를 끌고 왔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집에서 쓰면 여기에 220볼트 플러그가 달린 제품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PD 충전기를 구매하는 목적은 집에서 보다는 가방 속에 요거 딸랑 한개 넣고 다니면서 카페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또는 공항에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콘센트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T테이블 위에 바로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좀 지저분해 보여도 이렇게 220V 연장선이 있는 제품이 편했습니다. PPS 기능을 가진 충전기가 있습니다.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충전 전압을 바꿔주는 스마트한 충전 방식이에요. 초고속 충전보다 충전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두 대의 충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MD용이라고 적혀 있고 하나는 퀀텀캐이라고 적혀 있네요 요 제품은 PD 포트가 하나 있고 일반 실리콘 소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PPS 기능이 없습니다 요 제품은 좋다는 기능은 다 넣은 거예요 당연히 간칩이고요. 듀얼 PD 포트를 가지고 있고 PPS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제품의 충전 속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소자를 사용했고 PPS 기능이 있는 충전기로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PPS 충전을 지원하는 케이블이고요. 꼽았습니다. 27% 돼있고요 초고속 충전 56분 후 충전이 완료됩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왼쪽 충전기 아 여러분은 오른쪽이겠네요 오른쪽 충전기로 옮겨 보겠습니다 몇 분이 뜰까요? 동일한 56분입니다 오. 물론 배터리가 10% 아래일 때는 이게 2분 정도 빠르더라고요 근데 2분 차이 의미 있나요? 어. 이거만 해도 지금 완충에 1시간 정도 걸려요. 배터리가 완전히 뭐 10% 미만일 때도. PD 충전기 중에 접지 충전기라고 선전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접지 충전기 장점, 무엇일까요? 이것은 제가 사용하는 LG 그램 노트북의 정품 충전기입니다. 어때요? 220V 단자, 두개 딸랑 있죠? 접지 단자는 없습니다. 그 IEC라고 하죠? 국제 전기 표준 회의에 따르면 노트북이나 휴대폰 충전기는 접지가 필요 없는 클래스 3 제품입니다. AC 전원과 출력이, DC 출력이 완벽히 분리된 저전압 전원 공급 장치예요 접지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전기 제품이 220V 전원으로 구동되고, 뭐 세탁기, 선풍기, 그리고 또 냉장고, 표면이 금속으로 되어 있거나 전도가 되죠? 물에 노출되는 경우 내부 누전으로 사람을 감전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때 위험한 전기를 사람이 아닌 지구로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잘 빨아들이는 지구로 빼돌리는 것이 바로 접지입니다. 접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퓨즈는 전자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고요 PD 충전기는 220볼트를 DC 20볼트로 바꿔주는 충전기입니다 접지는 어디 할까요 접지 어디 합니까 220볼트에요 접지는 220볼트 회로하는게 접지고 DC 20볼트 출력과 USB 단자는 어스 접지 단자도 없어요 회로 자체에 그리고 요런 충전기 케이스는 다모로되 있나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네. 플라스틱이라 사람이 감전될 위험도 없어요 제 상식으로 PD 충전기는 접지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이닉스 연구소에 있는 전정학 박사님께 물어봤어요 어제 아, 친구야 <웃음> <웃음> 친구인데 물어보니까 충전기는 자기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딱 자르더라고요. 그러면 문제의 범위를 점점 좁혀야 돼. 그럼 DC 회로에 있는 그라운드는 무엇입니까? <웃음> 그런 식으로 그랬더니 그라운드는 전압의 기준점이다. 0트 DC에서 그러면 그 DC가 220V 단자에 있는 어스단자와 연결이 됩니까? 하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웃음>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제공학을 전공한 박사님 의견도 이런 충전기에 접지는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박사들이 깊고 좁아요. 그쪽은 반도체래가지고. 그런데 네이버 지식인을 물어보니까 무슨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은 있네. 나도 잘 모르겠어. 뭐, 그 정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전기만큼 중요한 것이 충전 케이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PD 충전기를 사용해도요.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케이블을 사용하면 고속 충전이 안됩니다. 실험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C타입으로 저속 충전되는 선은 사무실에서 못 찾아가지고요. USB 충전선 가지고 충전 속도를 비교해 드릴게요. 이거는 고속 충전이 아니라 일반 충전입니다. 검은색 선은 그나마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멀쩡한 충전 케이블이에요 한번 꼽아 볼게요 배터리 27% 고요 완충까지 1시간 45분이 걸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충전 속도예요 그럼 이번엔 요 하얀 선을 꼽아 볼게요 꼽았습니다 27% 고요 충전 시간이 몇 시간이 표시되나요 9시간 44분이 표기됩니다 저희 이런 충전기 팔 때요 고객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충전하니까 6시간이 걸려요 대부분 충전선의 문제입니다 충전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저희 그래서 충전선도 같이 추가 상품으로 올려놓을 거예요 충전선만큼은 멀쩡한 선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두 대의 PD 충전기 샘플을 제작했습니다 하나는 간 소재를 썼고 PPS 기능 등 좋다는 걸다 넣은 최고급 제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필요한 기능만 넣은 가성비 제품이에요 우리는 이두 제품을 테스트했고 한두달 테스트했나요? 아, 세 달이구나 세달 정도 테스트했고 결국 가성비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220V 전선을 꼽는 타입이고요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PD 포트 1개, C타입 충전 포트 1개, USB 포트가 2개 있습니다. 최대 1 0 0 w 고요 추가 상품으로 C타입 충전선과 USB-C타입 충전선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PD 충전기는 천만원 안팎의 인증 비용과 3개월이라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해외직구로 판매를 합니다. 관부가세도 없기 때문에 한번더 가격을 내릴 수 있어요 뭐 저희 MD형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이죠 100W PD 충전기 이거 어느 정도 가격에 출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할까요?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